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어휘력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휘를 공부하는 비법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법천자문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강점인 학습만화라는 점 마법천자문을 정말 100% 아니 200% 활용하는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경여자중학교라는 중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강용철이라고 합니다 일단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마 MBC 공부감원이란 프로그램에서 저를 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는 그 출연진들의 자녀분들의 어떤 공부, 학습에 대한 컨설팅을 맡아서 교육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중학생들, 또또 다른 학생들은 아마도 EBS에서 제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EBS에서 중학 국어 맡고 있고요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, 일단 마법천자문이라는 책 이름은 단순한 책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본 많은 사람들한테는 마치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향수를 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본 적이 있고요 저희 집 아이들도 본 적이 있고요 제 제자들도 본 적이 있는 훌륭한 책이 바로 마법천자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마법천자문이 새로운 모습으로 또 새롭게 도약을 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 마법천자문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휘력을 키우고 나아가서 배경지식과 문해력을 키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마법천자문의 길에 함께하고 싶어서 이번 감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, 문해력이라고 하면요 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즉 독해력과 비슷한 말로 나오는데요 문해력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글을 쓰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내용을 판단하며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, 문해력이 부족할 때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요? 음,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학생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책을 읽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읽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봅니다 책을 읽었지? 그럼 네, 무슨 내용이야? 몰라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, 책의 내용을 본 거잖아, 글자 봤지? 네, 무슨 내용이야?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문해력이 떨어지면 눈은 글을 읽었는데 머리에 남는 게 없습니다 어휘력을 갖추고 있다면 좋은 어휘 적절한 어휘를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또문해력이 있다면 글을 읽은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글을 통해서 나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의미는 무엇인가 이 문장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수 있기 때문에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의 생각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한마디로 문해력은 어떤 것이냐면 글을 읽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글의 참맛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자물쇠를 열어주는 소중한 열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혹시 우리 친구들이 글을 읽다가 어려운 내용 또는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일단 사전을 찾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얘기를 해주면 어떤 친구들은 바로 사전을 검색해서 와이 뜻이네 하고 넘어가는데요 사전을 공부하는 비법은 첫 번째 그어휘가 가진 정확한 뜻을 이해하고요 두 번째는 뜻 아래쪽에 나온 다양한 예문을 봐야 합니다 즉그어휘가 어떤 문장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정말 중요한 비법 세 번째는 내가 살다가 그어휘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어휘를꼭 한번 사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휘를 내 머릿속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요 내입 밖으로 꺼내는 연습 내 손으로 꺼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어휘 공부의 비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국어사전을 펴보면 70% 이상이 한글하고 가로 옆에 한자가 써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법천자문을 통해서 한자 실력을 키우고 어휘 실력을 키운다면 우리말 실력도 좋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마법천자문은 성장한 소노공의 이야기, 또, 또 다른 세 개만큼 중요한 것은 한자 어휘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점이겠죠. 마법천자문을 정말 100% 아니 200% 활용하는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우리 친구들이 소노공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만화를 휘리릭 볼 수도 있는데요. 마법천자문의 참 모습을 찾으려면 한번 보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처음에 재미로 봤다면 두 번째 볼 때에는 여기에 등장한 한자 어휘들의 관심을 가져보고요. 또 중간중간 나오는 한자와 관련된 학습 요소가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은 빨리 넘기지 말고 좀 천천히 책장을 넘겼으면 좋겠습니다. 학습 만화를 볼때 가장 중요한 건자 따라해보실까요? 책장이 넘어가는 속도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미로 봤다면 두 번째는 조금 천천히 넘기면서 어휘도 잘 살펴보고요. 책 중간중간에 나오는 지식 부분도 한 번쯤은 깊이 있게 공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마법천자문은 이번에 많은 날개를 달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도 있고요. 또 다양한 것들로 컨텐츠가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. 책을 통해서 이제 흥미를 느끼고 공부를 했다면 다양한 확장된 컨텐츠를 즐김으로써 마법천자문을 조금 더 다채롭게 이용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. 네, 많은 친구들이 마법천자문 봤을 텐데요. 이번에 마법천자문이 54권의 모습으로 새롭게 탄생했다고 합니다. 선호궁도 좀더 성장을 했고요. 더큰 세계관이 나온다고 하는데요. 와 선생님도 정말 기대가 되네요. 특히 공부 측면에서도 조금 더 반올림 됐다고 합니다. 기존의 마법천자문은 한자 한글자 한글자의 이야기였다면 이번엔 어휘중심의 이야기들이 대거 등장한다고 합니다. 어휘력이 좋아지면 우리 내용도 잘 파악할 수 있고요.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친구들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마법천자문 빨리 뛰어가서 손오공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는데요. 만화만 보지 마시고요. 만화에서 재미를 느꼈다면 어휘라는 의미까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선생님도 여러분과 함께 마법천자문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럼 마법천자문 같이 한번 즐겨 보아요.